이 하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리 이름이 뭐예요 인천대교 인천대교? 저유선빌딩이에요빌딩이상품지빌딩에다 상품이 상품같이 이데 승부가야 승부아 이제 내려오니까 아파트들이네 와와 아파트 좀봐 우와, 우와 아파트 좀 봐. 와, 음,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 아파트들이. 60몇 층이야? 응. 우와. 이 응. 정도? 우와. 응. 아, 바다에 배도 많고. 아우, 도로가 너무 깔끔해. 너무 평탄해. <웃음> 아, 어 무슨 저맛 저거 대리석 깔아놓은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우와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는 도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까 무슨 메라탄 같이 보이네 지금 화면 <웃음> 화면이 완전 메라탄인데 이거 어와 우와. 우와 저쪽에 어 저거 딱 가운데 보이는게 저 미국의 월드 트레이스 센터 하고 아니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거 완전 맨하탄 이네 예? 그원 월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 뭐? 건물이 똑같이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똑같지 왜 가니 <웃음> 완전 진짜 맨하탄 이네 여기 <웃음> <웃음> 뭐란 시장? 어디? 올장난다올장다올장마그 어, 어, 옛날 그 전통 음, 시장 그거예요? 여기... 음, 음. 아, 아, 길이 아주 널찍널찍 아주 쫙쫙 뻗고 어, 되게 와. 넓네 <웃음> 입국하자마자 또 PCR 검사 또 받으러 그고여기 보건소 와서 지금 받고 지금 차에서 내려왔고, 공항에 와갖고 차에서 딱 내리고, 보건소 들리고, 검사 받고,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딱 느끼는 게 도로가 너무 넓고, 쓰레기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최하령, 응? 터지 <웃음> 이게 또, 얼마만에 보는 거야? <웃음> 조카신발이라고 해서 <웃음> 신고 나왔는데 <웃음> 다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아... 어 어, 그래서 삼성, 삼성역 가서 운전면허증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신발 가게부터 가야 해서 사야되겠습니다 어. <웃음> 지하철 나오자마자 다 떨어져나갔어요 아. <웃음> 무역센터 신발 사러 무역센터 왔습니다 오늘 아... 오늘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신발이, 신발이 완전히 박살 나갖고 신발, 신발 먼저 사고 그러고 가려고요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왔습니다. 국민은행와 왔고요. 신용카드 새로 만들고, 은행 업무 보고, 여러 가지 다 처리, 처리를 이제 끝나고 지금 나왔어요. 다시 한국 사람 된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서류에 쌓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하고 나니까. 어, 한국 사람 된것 같아요. 번호, 전화번호도 여기서 받고, 예. 음, 어제, 어제, 그, 뭐죠? 음, 운전면허증 새로 하고, 지금 여기서 국민은행 와서 신용카드 새로 만들고, 은행 업무 다 다시 보고, 예, 번호 받고, 핸드폰 번호 받고 하니까, 아, 예,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다 <웃음> 오늘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오자마자 오자마자 시차적응도 제대로 안 됐는데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은행가서 여러가지 은행 업무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산책감, 어, 마지막으로, 도서관 카드 만들려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도서관 대출증도 만들고, 카드랑 카드는 대부분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카드랑 카드는 다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여지역 실력사. 이제 실력사 갑니다. 나만강 11년 만에 보는 밤나무, 밤송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밤송이를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캠핑 다니고 산에 다니는데 밤나무가 없어요. 못 봤어요. <웃음> 한국 와서 지금 딱 밤송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웃음> 와 이것도 멋있다. 밤송이. 여기는 여주 칠륵사예요. 여주 칠륵사. 여기는 남한강변. 어, 감수. 여기에 차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닌가? 여기가? 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차박하는 사람들. 남한강변에 딱 대고. 여기 아니야? 딱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야연금지. 야연금지 돼 있어요? 공원 내야영금지 여기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가도 될것 같아. 여주박물관이요. 여기에 뭐 도자기 이런거 나오나 저기, 오, 저기 트레일러 있네 카라반 네.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제가 태어났는데 물 좋고 산 좋은 여주 한국에 와서 처음 보는 처음으로 마주치는 캠핑카 카라반입니다 저기 자전거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앞에 저 SUV로 끌은거 같아 저 하얀 걸로 가려봐 저기서 사는 부대 사는 거 같아 느낌 부대 보에 조명이 있어요 어이고 어? 횡단보대에 조명이 들어와 세계 어느 나라의 횡단보도에 조명이 들어와 <웃음> 대단한 대한민국 어이구 색깔 변하는 것와 대한민국 참 좋네요 사람들 신호등 기다릴 때 태양 아래 뜨거운 데 기다리지 말고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이런거 아 좋네요 좋아 대단합니다